KBS 뉴스 정현동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대전, 세종, 충남 뉴스입니다. 대전과 세종, 충남에서 하루 새1 3세명이 신규 확진된 가운데, 지역 내 중환자 병상 열개 가운데 일 7개는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올 들어 지난달까지 팔백 8 다섯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대전이었습니다.